안녕하세요 어, 빨강구두 건주용으로 인사드렸던 황동주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촬영인데요 아, 들어온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아요 그동안 뭐막 많은 사건들도 막 제가 드라마 안에서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어, 사실 시원한 마음보다 이번 드라마는 아쉬운 게 제일 큰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이 연기했던 연기자들, 선생님들, 선배님들 그리고 뭐 후배 다 같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끝나는데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촬영 시작할 것 같은데 하여간 아... 여기 팀 분위기가 유독 너무 좋았어요 촬영 스태뭐분들 감독님들 너무 좋아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년 정도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촬영으로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촬영하는 장면들 또 이렇게 나와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다른 캐릭터로 여러분들한테 인사 드릴게요. 이제 날씨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아, 좋은 일 많이 생기는 또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